티엘도프로 <목소리도> 스테이크 그리고 냉클레이그요 그냥 제앞인 거죠. 냉클레이런클립임 보면서 선가자들은안그래받 가는 거죠. 또, 네. 또, 또 평가하는 거죠. 아, 그냥 안들리기한 다음에 네. 평가하는 네. 거예요. 그냥 스며서 개인자 친구에테서 그래서 인상도 뭐죠? 참뭐이정이전문성이 이런 거 평가하래요. 그래서 근데 연구자들은 이거 약간 슬라이스가 그러니까 다 나왔더니 그러니까 제한적이었잖아요. 되게 한게 그걸로는 고 네. 그 could t a 데 e a nice chest 요 n e I can't cook. You know, I'm not going to get a good one. I'm n o 냐 going to g 냐면 a good 그러 e 까 m not 하는 거라. g to get a 고 o o d o n 스 i 구성인가요 아 i n g to g 다아 a good one. I'm g o i 그걸 to 서 e 사람은 이사람들 n e I'm g o i e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게나오요영향권 네. 네. 다른 거 있잖아요. 얘들은요비 그 네. 어떤 단안 좋은 것 같아요. 방해하고 또방해합다 이러한 리셋들이 아, 있어요. 이 시간 주기의 그 리셋 같은 거잖아요. 이거 방해한대요. 그 네. 근데 그 뭐? Yourself, so 그, 이 소식의 러식 주기의 이있다같주 시간이 있다는 거있 이런사람들은요 t h o no, u 아 h they a 어떻게 느끼는지, 그 숫자에 대한 느낌은 그거 같아요. 왜냐면 그, 이주기가요 당연히, 아,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났나봐요. 거의, 어, 그기능적거든요 아, 그, 원래, 기능적인 것든요 원래 이게사두기들가달하한데 이게 거기든 무기든, 등등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그기적력인아 그냥 그러네요 음식은 여름이 많고 좋온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 so, 옛날에... 먹었대요, 그 달콤한 거 먹었대. 음. 만약에 이거 어,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그 추가를 했더라도, 아 방이 받는데그 온추기. 안타나요. 온기 얘기 그 차트래요. 네, 그 네. 그 네.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수록 이런 걸더그 불확실해. 하 정소인데, 정소의 초 효과는요. 우리의 꾸니는 소울작용도군요. 렛쏘 레슨 그.. 지역적인건둘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거는 하지만 다음에 높인다고 하니까 이는 일단 레슨 받고 그리고 네. 지역적인 불확실성은 맞춘 데높입니